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의 재질, 그러니까 머티어리얼과 관련된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어, 카티아의 머티어리얼은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헤리턴스라고 그러죠. 또는 프로 t 게이션 전파라고 그러는데 상속이든 전파든 똑같은 개념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단품을 설계할 때 복잡한 단품을 설계하다 시 보면 여러 개의 바디를 쓰게 되죠. 또는 바디와 바디 간의 분리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바디를 다른 바디 안에 이런 집어넣는 과정을 스커치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바디 간에도 결국은 부모 자식 관계의 상하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 상위 바디에다가 재질을 적용해버리면 하위 바디라든지 하위 바디에 또 하위 바디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위 바디 중에서도 특정한 바디에 대해서만 다른 재질을 넣고 싶다. 그러면 곤란해지죠.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셈블리 같은 경우도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죠. 상위 어셈블리 안에 하위 어셈블리 또는 하위 어셈블리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면서 있을 때 상위 어셈블리 안에 재질을 적용해버리면 하위 어셈블리나 하위 단품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나는 특정 하위 단품 하위 바디에 대해서만 다른 재질을 주고 싶은데 상속를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재질을 적용한 다음에 재질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 Inheritance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게 하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자식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이 단품이나 하이 바디나 하이 어셈블리로 재질을 전파하겠다, 내려보내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내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세 번째 거는 자기 자신에게만 고유한 바디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요 세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바디를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번째 바디, 그 다음에 두번째 바디, 그 다음에 세번째 바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최상위 이 파트 자체에다가 재질을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디 1, 2, 3원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재질 보기는요. 여기 툴바 있죠? 뷰 툴바에서 요거 누르셔 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거 있죠? 쉐이딩 위드 머티어리얼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엣지가 안보이면 물음표 누르신 다음에 엣지 체크하시고 쉐이딩 방식은 머티어리얼로 맞춰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어플라이 머티어리얼이죠? 혹시나 이게 안뜬다 그러면 우클릭 어플라이 머티어리얼 하시면 되고요. 누르겠습니다. 저는 페인팅으로 한번 해보죠. 빨간색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모든 바디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지워버리죠? 딜리트 키로 그러면 특정 바디에 대해서 바디 1에 대해서 이렇게 매기보면 바디 1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디 2에만 적용이 되겠죠 녹색 바디 3에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아, 다른 데 갔나요? 예, 여기 갖다 놓죠 바디 3에 대해서는 이걸 해볼까요? 드래그해서 바디 3에 적용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1, 2, 3이 각각 서로 다른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상위 얘한테 어, 재질을 적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자 그러면얘들에서요 체스보드 해보죠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얘가 다 전파가 되버렸죠 자식 방향으로 얘가 결국은 이 바디 1,2,3에 어, 적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턴스 사실은 재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재질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물성치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영모듈러스라는지 어, 보이션비라는지 밀도 또는 열팽창률 항복강도 같은 고유한 물성치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이 물성치가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이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고유한 아, 그렇죠? 물성치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시각적인효과도 있지만 은 사실은 물성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거죠. 자 그러면 얘를 더블클릭한 다음에요. 인테리턴스에 보시면 첫번째가 뭐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프로프게이터 전파하겠다 재질을 두어드 어느 쪽으로, 챌들런 자식 쪽으로, 그니까 러 하이 바디 쪽으로 쭉 전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바디에 재정해 놓은 이 빨간색, 노란색, 그렇죠? 이 색깔들은 무시가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에 적용해 놓은 재질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파할 거냐? 이건 전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얘를 치우고요. 얘를 다 전파를 할 건데 저는 바디 2에 대해서만 다른 재질을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페인팅에서 빨간 거를 끌어다가 적용을 했어요. 아이고야, 이 적용이 잘 안되네요. 그럼 얘 찍고, 얘 찍고, 오프라이머티어리얼 하죠. 오케이. 됐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전파되다 가 보니까 얘가 제 회력을 발생을 못하죠? 그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질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 나름대로 어떤 재질을 쓰겠다. 그걸 강제화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디별로 서로 다른 재질을 넣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체에 적용되는 재질을 집어넣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재질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이 당연히 단품에서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어셈블리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요 파일에서 뉴 프로덕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창을 두 개로 열어놓고 보죠 프로덕트를 먼저 저장을 해 보죠 자 그런 다음에 끌어다가 한번 어셈블리의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덕트랑 추가하죠. 하나 더 추가할까요? 이 프로덕트 밑에다가 이 바디를 한번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얘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죠. 그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하이 어셈블리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또 갖다 놓죠. 장을 키우고요. 스냅 키시고, 첫 번째 거 조금 옆으로 옮겨놓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조금 더 옮겨놓죠. 어, 얘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 그러니까 더블 클릭 한 다음에요. 선택하고, 옮겨놓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더블 클릭 한 다음에요. 짓고, 앞으로 좀 옮겨놓을까요? 아, 이 안에 들어가겠네요 더블 클릭. 자, 이게 같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자, 그러면 얘가 있고요 첫번째께 아, 이게 세개죠참 하나 둘세개니까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어셈블리에서요 재질을 한번 집어넣어보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보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결국은 이 재질이 하위 단품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전체에다가는 빨간 걸 집어넣는데, 특정 바디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을 집어넣어보죠. 노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집어넣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얘가 적용을, 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만 다른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또는 다른 재질을 넣고 싶다 그러면, 넣은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세 번째 거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얘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거로 변경하면, 그렇죠? 따로 재질을 집어넣지 않은 부품 같은 경우는 요 d s 레 e 드가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재질을 집어넣은 각 부, 어, 부품들 같은 경우는 에 고유한 재질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요렇게 한다 그러면 재질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이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거라면 물 잠을 채워지는 거고 두 번째 거라면 요게 음 화살표 가다가 벽에 막혀 있죠. 자, 첫 번째 거는 그런 기호가 없습니다. 아이콘 모양을 보시고도 어느 정도까지 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카티아가 이제 아이콘을 참잘 만들어놨죠. 그렇죠? 이런 아이콘들이. 그래가지고 아이콘 보고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면 아이콘 보고도 아, 이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구나. 개략적인한 30%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